다이어트 해본적 없어 요요라는걸 몰랐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 5 k g 가 쪄버리네 다시 뺀다 살이 쪘는데도 더 힘차게 올라간다 하나 깨달은게 겁먹지 말고 팍 당겨라 우물쭈물대지말고 무슨 뭐하는데? 아나 혼나 나 혼나 귀여운 척 하지 말고 나 혼나 편하나? Thank <laughs> you.